Counters and units in Korean. 사과 다섯 개 양파 여섯 개 모자 일곱 개 의자 여덟 개 단추 아홉 개 What do these ones mean here? It's kind of like a unit to say how many of them. And it's called a counter. This is the way you attach counters. Just put them after the numbers. And as for these ones, just drop the last letter and put the counters.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개, 스무 개 You can use 개 to count various kinds of objects. But here come some exceptions. When you count people, you use 사람, 명, or 분 when you want to count people respectfully. 두 사람 친구 세명 손님 다섯 분 You use 마리 for animals. 참새 한 마리 여우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개미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You use 권 for counting books. 책 아홉 권, 공책 열 권. For counting bottles, you use 병. 물 여섯 병. 주스, 세 병. You use 잔 for counting cups. 물, 한 잔. 컵, 두 잔. You use 장 for any kinds of thin objects. 종이, 한 장. 지폐, 두 장. 치즈, 세 장. You use 벌 for counting clothes. 셔츠 한 벌. 스웨터 두 벌. 청바지 세 벌. You use 켤레 for a pair of shoes or socks. 양말 한 켤레. 양말 한 짝. You use 대. for counting big machines, including instruments, such as cars, computers, monitors, bicycles, guitars, pianos, and so on. You use che for counting houses. You use 알 for counting pills. 자루 is for sticks. 그루 is for trees. 송이 is for flowers. 통 is for letters or buckets. You use 상자 or 박스 for counting boxes. 칸 is for spaces. 줄 is for lines.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줄, 두 줄. 번 is for times 한번 열두 번배 이게 다섯 배 무거워 가지 is for kinds and you use 살 for saying how many years old Now, units in Korean When you say numbers with units You use Sino-Korean numbers. 이십오 미터 삼십 센티미터 Most people pronounce it like 삼십 센치 십칠 밀리미터 Most people pronounce it like 십칠 미리 삼십삼 킬로미터 33kg 500g 400mg 400ml 30kg 30kg 2.5톤 6리터 700 밀리리터 or just 700ml 15도 220V 30W 8MB 8MB 4 m Gigabyte or just 4GB 3층 10등 or 10위 26번 90점 5월 2일 오후 2시 25분 Please note that you use pure Korean one here.